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들이 보통 예쁜 여자면 다 좋아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물론 예쁜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말하는 그 예쁘다 라는 기준 자체는 사실 되게 모호한 거예요 키가 몇 이상, 몸무게는 몇 이상 이렇게 정해놓은 수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는 없는 건데 뭔가 남자들이 느낄 때 예쁘다 라고 인정된 여자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남자들도요 키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빼빼 마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는가 하면 약간 살집이 있거나 통통한 사람이거나 뚱뚱한 사람이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예쁜 여자에 들어가야지 라고 결정을 하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 남자는 내가 되게 별로라고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되게 예쁘다고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여자 보듯이 안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남자들의 기준이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뭘 공격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남자들의 기준이 이렇게 다 달라도 돌파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돌파구가 바로 남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단순한 건 알고 계시겠네요. 남자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괜찮다, 예쁘다, 마음에 든다 어떤 기준 하나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내 이상형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쉽게 최면을 걸어가거든요. 공통적으로 남자들은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눈웃음을 쳐주거나 웃음소리가 큰 사람들, 잘 웃어주는 여자를 보면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맞장구를 쳐주거나 그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기 스스로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머릿속에 내 앞에 있는 이 여자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이 자꾸 인식이 되면서 여자가 안 예뻤는데 점점점 예쁘게 느껴지는 그런 착각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이런 단계에서 너무 과하게 나 쉬운 여자예요. 나좀 풍수 같죠? 이렇게 보이는 여자한테는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적정 수준을 잘 유지해주면서 남자에게 매력을 어필해야겠죠. 이런 단계가 되면 내 앞에 있는 여자의 외모가 조금 아쉽더라도 단점이 좀 있었던 상황이더라도 이 여자가 나하고 잘 소통을 해. 나를 보고 잘 웃어줘.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되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나 역시도 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이 여자의 매력지수가 되게 높게 평가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 심쿵한 상황이 됐는데 여자에게서 기억에 남을 만한 매력적인 향기가 풍기면 남자는 거의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남자는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잘 웃어주는 그 미소가 기억에 오래 남는단 얘기고요. 아이컨택을 많이 해준 여자 거기에 맞장구를 잘 쳐준 여자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성의 치명적인 향기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그 연예인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계속 방송을 거듭해 갈수록 그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는 착시를 갖게 되거든요. 별로 예쁜 줄 몰랐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여자가 예뻐 보여요. 여러 연예인들을 비교해봐도 그 사람들마다의 매력이 분명히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 하나는요 그 사람의 목소리와 눈빛 그런 장면들이 남자 마음 속에 각인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생기게 되면 남자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미적 기준이나 외적 기준이 변화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 되기도 한단 이야기죠 물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통용되는 건 아닌데요. 기왕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남자들에게 매력 어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